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. 그래서 아, 나도 이 사람하고 잘돼 봤으면 좋겠어. 이런 고민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죠. 왜 결혼했어요? 왜그 사람하고 사귀어요? 결혼한 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고요. 지금 막 불같이 연애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가 있겠죠. 혹은 지금 권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도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해서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하, 너무 멋있잖아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.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의리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으셨나요?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대체 왜저 사람들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연애를 하는 초기에는 요 누구나 다 설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하거든요. 그 설레임은 크든 작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중요하고 아주 무서운 무기라는 거죠. 이 설레임 단계는 되게 짧고 강렬해요. 그리고 그 설레임 단계가 지나서면 이제 편안함으로 들어서는 단계가 될 거거든요. 이 편안함의 단계는요. 설렘의 단계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이젠 연인이야 라고 인정한 상태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. 연애 초기처럼 막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은 없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편안해. 이 사람이 나를 좀 알아. 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나에 대해서 잘 배려해주는 것 같아. 이런 느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연인은 이 단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 편안함 단계에서 많은 연인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편안함의 단계는요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편안함의 단계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안함의 단계가 끝나면요 의리와 우정이라는 단계가 생기게 돼요 이 편안함의 단계가 유지되다가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속에서 이 편안함이 점점점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사라지는 단계에서 잘 극복을 하고 그걸 이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인 의리와 우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의리와 우정이라고 하면 서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의리와 우정의 단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편안함이 점점 사라지는 그 단계에서 잘극복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단계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결혼생활에서 편안함이 사라질 때 이혼한 커플들은 이 의리와 우정으로 못 넘어가니까요.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길래 내 지인들에게 물어봤잖아요. 둘이 만나니까 뭐가 좋아? 결혼해서 뭐가 좋아?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다양한 답이 나왔잖아요. 내 지인들이 동일한 답이 아닌 다양한 답을 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. 그분들도 자기 나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.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나도 앞으로 그런 단계를 밟아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